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까르꼬추하고 이거 저기 문어 말린 거하고 같이 조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. 네, 까르꼬추는 좀 이렇게 요지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면은 맛있는 물이 요리 들어가서 더 맛있거든요. 이 문어 말린 거는 너무 이렇게 크니까 좀 먹기 좋을 만큼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돼요. 들기름으로 볶으면 더 맛있으니까. 문어도 같이 넣어서 볶고. 내가 안 자르고 해도 돼? 음, 그냥 이렇게. 딸려면 지저분하니까. 이렇게 좀고수가 파랗게 이렇게 좀볶아졌으면은 물은 위에 그 멸치하고 그 다시마하고 다른 물이에요. 이거 100ml 정도 볶아줬고. 간장은 50ml. 여기에는 마늘이 뭐 면역력도 살려주고 항암작용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절인 데다가 넣어서 하나씩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마늘도 넣어요 이거는 맛술 맛술 좀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불로 이제 은근히 줄여주면 돼한 10분 정도 마늘이 너무 커 이렇게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은 이럴 때 파를 좀 음, 송송송 파를 좀 넣어주고 조금 한움큼더 이렇게 끓이면 딱 좋아요 음. 아이 정도 쫄아지면 딱 좋아요 불 끄고 아까 들기름 들어갔으니까 참기름은 조금만 넣어주고 깨도 좀 넣어주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이 국물하고도 이렇게 밥도 비벼먹고 이렇게 해면 맛있어요 이렇게 국물도 이렇게 있고 어 마늘은 마늘은 이제 익어가지고 하나도 안 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볶을 때 마늘 넣어서 같이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